자, 첫 번째. 두 번째. 부드럽게 왼팔 크게 넘기고. 그렇지! 오늘 한것 중에 제일 좋았어요. 얼마나 좋았고, 반드시 똑바로 가잖아요, 이렇게. 네. 자, 이 상태에서 양쪽 어깨 돌면서 팔쭉 일자로 밀어내고. 자, 반대쪽. 자,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체가 네. 결국은 약간, 지난 시간에 내가 여기 스트로폼 깔아줬잖아요. 네. 약간 원형이긴 한데, 그래도 최대한 직선에 가까운 원으로 움직여야지 공이 쉽게 맞아요 자 이쪽으로 쭉갈때이 손이 여기가 가깝잖아요 이게 자쭉 보내보세요 멀어져야 된다는 거 이렇게 멀어져야 된다는 거 이렇게 어깨 움직이면서 살짝 멀어졌다가 그렇죠 반대쪽으로 어깨 움직이면서 멀어지고 그렇죠 이러니까 공이 떠서 가죠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을 해주긴 했지만 오늘 알려줄 게 바로 이제 하프 스윙 그리고 L2L이라고 부르는 단계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갔을 때 영어 알파벳 L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갔을 때 영어 알파벳 L을 닮았다그래서 L2L이라고도 부르고 전체 스윙의 절반까지만 왔다갔다 하는 동작이라서 하프 스윙이라고도 불러요 자, 첫 번째 동작까지는 달라지는 게 없어요 쭉 미는 것까지만 들어와 볼게요 스탑! 자, 그랬으면 여기서 이게 조금 더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체가 지면과 거진 평행이 돼 네. 자, 그랬으면 우리가 아까 첫 시간에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게 네. 셋업 때 60도 만들어 놓는 거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네. 자, 마찬가지로 꺾는 것도 60도가 만들어져야 돼요 이렇게 네. 여기서 이 오른손 여기 있죠? 네. 여기를 이용해서, 그리고 왼손의 새끼손가락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네, 네. 왼손의 새끼손가락을 두 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꺾는 거예요 자, 이때 높이는 명치 높이 그래서 팔이 지면과 수평이 되게 이때 높이는 명치 높이 그래서 팔이 지면과 수평이 되게 자, 그랬으면 여기서 꺾었죠? 네. 자, 꺾었으면 어떻게 돼? 다시 내려와야지 네. 팔 전체가 내려오면서 꺾인 손목이 풀려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피어나고 똑같이 되시죠 네. 자, 그랬으면 여기서 반대로 이쪽으로 오는 것까지 똑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쪽도 60도로 꺾고 아까 이쪽에서는 여기를 이용해 꺾었죠 네. 그리고 이거를 이용해 꺾었죠 네. 자, 이쪽으로 올 때는 여기를 이용해 꺾는 건 똑같아요 네, 네. 그리고 여기를 이용해 꺾는 거예요 네. 여기보다는 여기 네. 여기 네. 네. 위아래로 이렇게 네. 이페이스면이랑 공이랑 만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들 얘만 움직이려고 해. 네. 얘를 통째로 움직이면 공이 되게 잘 맞아요 얘만 움직이려고 그러니까 공이 안 맞는 거야. 그리고 얘만 움직이려고 그러니까 여기가 죽어요. 동작이 근데 여기를 통째로 움직이려고 하면 여기 동작이 커져요. 이게 그냥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이게 코킹이에요. 근데 이게 직선이 아니라 사선이죠. 네. 왜 사선일까요? 네. 이래야 60도잖아. 아, 그렇죠. <웃음> 이건 90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60도예요. 이게 이렇게. 음, 그리고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펴지죠. 네.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꺾여 음, 이거는 힘을 못 받아요 자 1번 1번 여기까지 와야 돼요 2번 자 3번 명치 넘어가면서 넘기고 이렇게 최대한 명치랑 손이랑 먼 상태로 넘어갔다가 먼 상태로 맞아서 먼 상태로 넘어가는 거예요 넓어야 돼 이게 자첫 번째 두 번째 넓게 들어오면서 팔뚝 넘기고 그렇지 자첫 번째 두 번째 넓게 들어오면서 팔뚝 넘기고 그렇지. 자, 첫 번째. 두 번째. 부드럽게 왼팔 크게 넘기고. 그렇지. 자, 첫 번째. 두 번째. 부드럽게 왼팔 크게 넘기고. 그렇지. 오늘 한것 중에 제일 좋았어요. 얼마나 좋아. 골반듯이 똑바로 가잖아요, 이렇게. 네. 공을 빨리. 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제일 어려워. 바닥은 계속 찍어야 돼요. 네. 네, 바닥을 찍으면서 공을 쳐야 돼.